이분은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몸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 오래 수에.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 또, 또 자리 이동수가 있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내가 조심할 거는 그거. 인간의 조심을 하라는 수고 잘못하면 뭐 이런 거 조심하라는 형국이다 그래요. 응.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분은 건강 조심해야 되겠다. 몸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 올해 수에. 그래서 내가 뭔가가 변동수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변동수가 쉽지 않으라는 형국이고 몸이 나를 따라주지 않을 거라 그랬거든. 그리고 자리 이동수가 있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 조심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다 그랬는데 올 내년이 좀 내가 잘못하면 몸에 뭐 시술을 한다든지 칼을 댄다든지 이런 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심하고 넘어가라 그래요. 또 올해도 이렇게 내가 몸이 안 좋으면서도 새로운 일이 들어와 새롭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가을에 이렇게 바뀌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좋은 게 들어오면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잖아. 왜이 분은 딱 보는 순간에 몸이 안 좋은 걸로 먼저 보였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 사람들하고 대화성도 좋지만은 인정도 많은 사주다 그랬고 내가 조심할 거는 그거 인간의 조심을 하라는 수고 잘못하면 내가 뭐 사고수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형국이다 그래요 응. 근데 뭔가 또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네 이 연세에도 내 올해 새로운 일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이분이 나쁜 일은 몸이 그렇고 좋은 일은 새로운 일에 내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일이 해, 활기차고 재미있으실 거야 아마 그래서 괜찮다 그래요 성격은 어떠신 것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라도 남자 배, 배짱이 있어 소심한 것 같은데도 좀 대범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치고 나가는 건잘 그리고 이분은 평생을 놀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당신이 움직여야 돼 계속. 그리고 움직이고 사람 만나고 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시면 안 되는 사주다는 얘기야. 계속 바쁘게 움직여 나한테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지 않으면 다 멈춰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사주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가있던지 이혼을 하든지 그래야 돼. 지금 남편이 없어야 돼. 애는 있을 수 있어도 남편은 없어야 돼. 평생을 내가 움직이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남편 있어도 있을 때도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야. 이분이 누구냐면, 배우 고주심 그러니까. 씨 아, 네. 이번에 드라마를 시작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러잖아. 몸도 안 좋은 놈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박수 받을 일도 있다. 그게 두, 개, 두 개가 두개 합쳐 들어왔단 말이야. 이분이 내가 봐, 이렇게 봤을 때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몸 관리 잘 하시고 하시면 올해는 시작하는 일이 아마 잘될 거예요, 진짜로. 건강 말고 뭐또 조심해야 될게있어 조심할 거있는 남자만 조심하면 돼. 그냥 내 일에 만족하고 사시면 돼, 이분, 이런 이 분은. 근데 나 지금 기회가 왔잖아. 이거 잘하고 나면 또 기회가 오실 수 있으니까 계속 이어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내 말은. 그죠? 배우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했는데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남들 그렇게 오래 한 것만큼 내가 이렇게 체험한 게 없어. 그래서 관리만 잘하시면 이번 기회에 또 계속 연결이 될수 있다는 얘기지. 좀 쉬셨을 거야, 아마. 아, 음. 쉬었다가 올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 거야 또. 네, 일을 하는 게 건강적으로 훨씬 낫지. 훨씬 이분은 이분은 움직이셔야 돼 계속.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덕이 여기 생일에서 없는 거야. 음. 남편이라는 자리에 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도 당신이 써야 된다는 거야, 결국. 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불쌍해. 계속 벌어도 그 자리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한 사람은 벌면 막불어나게 일지만, 이분은 벌어서 옆에 가져가는 게더 많았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혼자가 좋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올해를 <웃음> 네, 건강하게 재밌게 하셨으면 좋지, 뭐.